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디그 외형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어, 실사적인 어떤 이런 2d 이미지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왜 만들까요 사실은 보기 좋으라고요 전. 나중에는 이렇게 만드는 걸 이걸 클릭했을 때 물론 이름뭐 하나의 부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분해 상황, 조립 상황, 어떤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드시고, 그 이런 그림에다가 링크를 걸수 있습니다. 딱 클릭하면, 뭐 분해도가 작동된다든지, 딱 클릭하면,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사적인 어떤 화려하게 이렇게 애프상하게 만들어내는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했습니다. 요런, 뭐랄까요? 요런 이런 뭐랄까 이런 이상한 테두리 자 그런 다음에 외형을 자동을 했습니다. 흰색 그러니까 테두리 부분이 남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요. 저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요세 번째 거 있죠. 얘를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따로 예, 가져오죠. 얘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남겨두죠. 자 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나갈 때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할 거고 요거는 마스크 기능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기능을 쓸 때는 정반사 강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외형을 자동으로 하실 때는 흰색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요 흰색 부분이 빠지나가기 때문에 자, 정반사 강원을 0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보자. 아직까지는 얘는 어떻습니까? 정반사 광원이 있죠. 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밝기를 조금 키우시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배경을 한번 집어넣어보죠. 위쪽은 조금 더 어두운 색깔 톤을 줄까요? 이렇게 잡으시고 맞춤해서 좀더 색깔을 이렇게 맞들었습니다. 자, 하단 부분 있죠? 조금 밝은 색으로 주는데 너무 밝으니까요. 약간 자뭘 해도 색깔은 참자고는안 친한 것 같습니다 자 어디쯤에 갖다 놓으면 좋을까요 손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이 정도로 하죠 그러면 얘가 조금 색깔을 이쪽 이쪽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만들어 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반사 강원만 영어로 잡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이미지로 캡쳐해서 따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어고해 상대 이미지를 하셔가지고요 4천 좋습니다 다른 이름로 저장 요는 뭐로 저장할까요 그냥 jpg 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요 이름을 뭐로 할까요? 요 이름을 눈물방울로 할까요? 예, 눈물방울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눈물방울인데 정반사 효과 없음 이렇게 하죠. JPG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이거 있죠? 크랍 요정도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를, 세이브,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포토샵에서 만들어보죠. 그 빈공간에다가 제가요, 삽입에, 홈에, 빈 슬라이드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삽입에요. 어, 도형 중에서, 어디 죠 눈물방울이, 여기 있나요? 눈물방울. 적당한 크기로, 하나 지금 집... 쉬퍼트키를 누른 채 그리면,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릴수 있죠 그 다음에 선택하고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그림 우리가 저장해 놓은 그림이 지않습니까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dvd 안에 들어있겠죠 예, 솔리덕스 퀘어박스 테스트 안에 참 멀리도 공격 숨겨놨습니다 자, 이 파일을 삽입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아참 좋아요 테두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곽선 일단 없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라데이션 효과를 좀더 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캡처받아야겠죠 다시 한번. 그렇죠? 자, 어포토샵에서는캡처받기가좀 그리니까 바텀 키보드에 보시면 프린트 스크린 있죠? 여러분, 인서트키 F12키 옆에 보시면 아마 대부분 프린트 스크린키가 있을 겁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아무런 변은 없습니다. 자, 포토샵이라는 지 오셔 가지고 그림판에서 뉴 w 그냥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올 겁니다. 가지고 조금 확대를 시켜 보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크롭 툴로 일 부분 있죠? 일 부분만 요렇게 따로 오케이 누르시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에 s 자 아, 이름을 이제 뭐로 줘야 되나요 <웃음> 자 그냥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저장하는데 BMP나 또는 JPG로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JPG로 하겠습니다 저장 아참 열기했나요 제가 지속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세이브하는거죠 자 아, 그냥 터퍼쓰게 해버리겠습니다 세이브 어차피 정방사 광원이 없는거니까요 그냥 어, on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상자뜰수 밖에 없겠죠 처음 저장하는 거니까요 네. 1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어요 요 부분 있죠 3번에다 가져오겠습니다 요건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업데이트 하죠 업데이트 됐죠 여기다가 저장해서요 이미지 2D 이미지 있죠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클릭 해제하고요. 맵 있죠? 맵에서 어떤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를 열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져오는게 보이시죠? 배경암으지분 볼까요? 뷰포트에 찍으시고요. 색깔을 아무거나 하나 예 자, 줘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흰색이 어디로 남아있죠? 예, 찍으시고요. 여기를 이맵 텍스처 맵 경로 바로 위에 보시면 외형, 유형을 자동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흰색 테두리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죠 어, 모양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되는데, 문제는 이 흰색 배경이 남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도 이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요거는 이제 테스트 방향을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파워 포인트 보겠습니다 보면 요거 있고 요게 있죠 그렇죠 요 그림은 예, 따로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테스트 방에 살펴볼까요 요 그림을 그냥 쓰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럼 따로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이번에는 광원이 있는 거로 해서 실제로 얘는 광원이 있으니까요 정마스 광원이 있으니까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져오도록 하죠. 저장하지 예, 않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반사 광원을 한번 주겠습니다. 반짝반짝, 예, 검색 효과 나이검.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얘를 약간 위로 가져올까요? 얘가 좀더 진한 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니면 여기서는 이걸 키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홈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정반사 어, 눈물방울에 쓸겁니다 쓸건데 정반사 광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창을 닫죠 예. 그런 다음에 이 포토샵 있죠 포토샵에서 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전반사 강원 이섬 있죠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크럽을 이용해서 일부분만 요렇게 잘라 놓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해놓죠 일단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뭐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걸 만든거죠 그다음 옆에 마스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네, 근데 마스크를 만드는데, 이 마스크를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마스크의 크기가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같, 같아... 같아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요. 같이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자, 포토샵에서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었죠? 요거. 그렇죠? 요거 그냥 쓰겠습니다. 크기는 같이 안하셔 상관 없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자, 일단은요. 도형 채우기 있지 않습니까? 흰색으로 그냥 채우겠습니다. 안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형을 하나 더 삽입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할까요? 약간이 그것보다 좀 크게 그 다음에 채우기는 검정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은 없음을 하겠습니다. 얘를 맨 뒤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게 따로 있고 여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검정색이 안 보이는 부분이고 하얀색을 통해서만 이게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벽이고요. 벽을 통해서 뒤에 있는 물체는 안 보이고 창을 통해서만 뒤에 있는 물체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프린트 스크린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 누르세요. 캡처했겠죠 포토샵에 오세요. 파일, 뉴, 오케이, 8,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오겠죠? 그런 다음에 조금 확대를 해보죠. 한 다음에요. 자, 클 크랍을 하는데 두가지 방식으로 크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할까요? 한 단계만 더요. 크랍을 하는데,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약간 이쪽, 왼쪽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검정색이 남게끔 한번 크랍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셔도 상관없어요. 자, 위쪽하고 오른쪽은 검정색이 없고, 왼쪽하고 아래쪽만 있게끔, 오케이. 됐죠? 예. File, s a v 하겠습니다. 하죠? 자, JPG로 하겠습니다. 가지고 마스크로 쓸 건데, 네, 마스크입니다. 검정, 테두리, 남음, 아, 이 이렇게 하죠. 됐죠? 예, 저장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고요. 이걸 한번 되돌리기 할까요? 트에서 네. 컨트롤 알트 Z 좀 더블 클릭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번엔 크럽을 하는데 좀 확대를 보겠습니다. 이부분부터요 이렇게 하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에 검정 테두리 없게끔, 흰색 에꽉 맞물리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오케이. 여기 약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되돌리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살짝 안쪽으로 더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얘를 약간 안쪽으로 끌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부분 있죠? 이런 부분까지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File, s a v 이번에는 JPG를 하는데 검정 테두리가 없음, 있음이고 얘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없음. 저장하죠? 오케이. 그요 그러니까 부분은 요거랑요거랑 그렇죠? 합성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얘랑 얘랑 합성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 테두리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마스크 크기가 흰색 부분과 동일할 것 이 그림하고, 요, 어, 네, 맞죠? 음, 마스크의 크기의 흰색 부분은, 하 검정 부분하고 흰색 부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차이점을 보시면 여러분 금방 이해되겠죠? 자,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이 3번에다가 끌어다 갖다 놓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배경 그림도, 음,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도 바꿔놓죠? 자, 그런 다음에 2D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저장해보시면, 이미지. 클릭, 하나 더 만들죠. 클릭, 클릭 하시면 돼요 ESC, 얘 찍고요. 자, 몇 경로 있죠? 몇 경로를 눈물방울, 이섬. 정마사강원 이섬 있죠? 둘 다, 얘는 있는 겁니다. 둘다 똑같은 걸로 해서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정마사강원 있는 거로요 됐죠? 네, 여기다 대고 자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흰색 부분이 빠지겠죠? 이게 잘안 됩니다. 자, 그런 거니까, 여기서 사용자로 하신 다음에, 여기 맵 경로 있죠? 맵을 누르신 다음에, 검정 테두리가 있는 것부터 한번 지정을 해보죠. 있음. 이렇게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사용자로 하신 다음에, 맥, 없음, 어, 없음. 없음부터 있네? <웃음> 예, 없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없음인가요? 있음인가요? 예. 예, 살짝 살짝씩 할 때마다 다르게 보여가지고 저도 미치겠습니다. <웃음>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활성 화 없앴다가 다시 한번 그림자를 활성화 시켜 보시죠. 자,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것 좀 많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 인색 부분이 약간 남아 있는 저는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아마, 이 검정색 부분이 아까는 조금 남아있었죠? 이런 부분, 여기 부분이, 검정색 부분이 좀 남았고, 좀 남아있었는데,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또 처리되네요. 그렇죠? 제가 무수히 테스트했을 때는 또안 되더니만.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테두리가, 여기 부분이 남아있죠? 이렇게. 얘는 어떻습니까? 꽉 맞물리죠? 여기에. 자, 그런 미세한 차이점이 있네요. 자, 했던 그림이 이렇게 정확히 처리되면 좋은 겁니다. 정반상 가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요런 테크닉을 잘 발휘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뭐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디그 가지고 만, 찍은, 맨날 똑같은 이런 그림 말고, 좀더예프상한 그림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 있는 도형뿐만 아니라, 그, 포토 파워포인트에 있는 도형뿐만 아니라, 포토샵에 보시면 여기, 아미바 있죠? 여기 커스텀 세이프 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여러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시면 여기서 올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런걸 만드는데 그림판 가지고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포토샵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괜찮으시다 그러면 그림판으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거죠 여기서 제가 이 가져오겠습니다 저장지 않겠습니다 만글 캡처하고 싶다. 프린트 스크린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보조 프로그램이 있겠죠.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림판. 어 제가 바탕 화면에 꺼집면냈다가 제가 지웠더니만 여기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어디로 가 있죠? 예. 그 아니면 이 시작에 MS 페인터 이렇게 보시죠. 그럼 그림판이 실행이 될 겁니다. 뭐라고요? 예. 이렇게 MS 페인터라고 치시면 돼요. 자, 여기다 대고, 그, 캡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컨트롤 V 해보시죠. 그럼 이렇게 오죠? 움직인 다음에, 왼쪽 키로 누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부분만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르게 해버리면, 잘라지겠죠? 아죠 마스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도형이 없다 보니까, 여기 보면, 그런 도형이 없죠. 네, 그런 부분이 작금은 예, 좀 그렇습니다만, <웃음> 아니면 어 있나요? 이런 거를 참 이런 거 어떻게 만들죠? 예. 이런 모양은 음, 이 그림판에서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라인 가지고 좀 적당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장하실 때뭐 하시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BMP나 JPG로 다 저장이 가능하니까. 아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적인 포토샵 기능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 가지고요. 이 디거의 어떤 외형을 변경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성공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가지 독특한 모양을 만드실 때는 꼭 마스크 기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좀 일부분이 좀 껄끄럽... 매 그렇게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잘 되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가끔 잘안 되고 여러분 미세한 이상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도형이 어떤 색상이라든지 배경 그림하고 적절한 조화를 이루게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죠? 왜냐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만든 다음에 일부만 분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미지에서 어저스트에서 브라이트 어, 컨스레이트를 조정하셔가지고 좀 밝게 한다든지 좀더 대비를 강하게 시킨다든지 아니면 h 세 e s a t u 에서 전체적인 색깔을 좀 변경해놓고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죠그렇 함으로써 좀더 실사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포토샵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좀 기능을 공부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컴포즈 설명하면서 제가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디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하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